너 때문에 아이너 때문에 이 갖고 어에나너 때문에 다다버너때문리되겠다 아니, 나가 궁리서 나한테 돈 뜯는다니까 내가 당수 뭐이스러운 <웃음> 진짜. 아 참머리. 아니 뭐 어제 산에서 굴렀어요? 아니님 산에서 지금 굴렀냐고요? 어? 산에서 굴렀냐고요? 아니님 산에서 굴렀어. 야 일단 추 추우니까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아니님 어?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회전.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게이죠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게 그래 기억시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그 <웃음> 저기 커피 있잖아, 커피. 저기 가가지고 표정이 왜 갑자기 안 좋았어? 어? 지금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지금. 당황스러워서. <웃음> 자, 지금. 지금 한. 한 10년 늙었어, 지금. 한 10년 늙었어, 지금. 분이 말 한사리네. 와, 아니 갑자기 왜 표정이 안 좋아졌어? 야, 어? 여러분, 내가 내 실방에서 <웃음> 얘기할게, 내가 진짜. 아니 왜? 실방에서 뭔얘기해 <웃음> 내가 내 실방에서 얘기할게, <웃음> 아, 내가 진짜. 분이 분이, 파이팅파이팅파이팅 야, 충원아. 힘내자. 힘내자. 커피 사와, 따뜻한 걸로. 아, 근데 여기 밖에 추운데. 일로 와, 일로 와, 원아 일로 와. 아니니 <웃음> <안 있니>? 일로 와, <웃음> 일로 와. 예뻐게요 <내가 사드릴게요>. 에이. <웃음> 아니야, 됐어. 빨리 와. 야, 카페. 응? 카페 라떼요? 어, 카페 라떼. 카페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아니, 창피해서 도망간다. 네, 지금 뭔가, 지금, 어, 아내 님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아, 기분이 안 좋아졌어, 지금. 딱 사이즈를 보니까. 제가 아까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고 빨리 해명을 해줘야지. 글쎄요. 응? 어? <웃음> 신년 들었다고한것 때문에 더마상 입었네요. 오늘 진짜 내가 진짜 신년 들었다는것 때문에. 아니. 아니,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응? 어? 자, 아니님. 왜, 왜 그러신지 빨리 해명을 해줘요. 자, 제일 눕으면 저. 응. 어. 지방 속에서 말할게요. <웃음> 여기서 말하자. <않겠습니다. 웃음> 아, 여기서 말 못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왜초근에가 왜? 말하지 않겠어. 아우 진짜 0년은 늙은 게 맞다니까 지금 당황스러운데 진짜. 아니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뭐 기분이 기분이 어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봐가지고 왔더니는 얼굴이 0년 늙어 보인다고. 계산할 <웃음> 거라고 했어. 아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냐고요. 어? 네? 여기서 여기서 얘기를 해. 하고 있지 말고. 어?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진지하서 말하겠습니다. 아 <웃음> 왜냐고 주머니 때문에? 때문에? 아니 그쵸 진 내가 제심한때 말할게요 아니 주머니 때문에 나 때문에 맞아요 고소가 어쩌던데 우리 <목소리> 창피해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 아 너무 뺑드라도 말은 못하겠네 진짜 아, 진짜 아니 창피할게 뭐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나 아까 길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보고 진짜 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저게 컨셉이냐고 그래서 내가 방송 중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목소리> 아니 머리에, 아, 머리에 낙엽 뿌려서 나 지금 나나 어. 나, 나 지금 너무 나 너무 지금 적응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추워니까 낙엽 뿌려서 그거 생각도 안 했고 너무 당황스러운 게 많아서 어, 어. 아, 바지가 거의 힙합이야 그거는 뭐 못, 그거 못봤고 나는 바지 내려가가 그 신경 못 잡고 뭐 얼마큼 뭐 내려왔길래 뒤에 땡겨서 봐봐 내가 찍었어 뒤에 땡겨서 봐봐 <웃음> 이거 어수 없네, 이거. 이게, 지금 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 아무튼, 내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웃음> 네? 아, 이거 잘못 설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거지? 어? 나는?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거야. 아. <웃음> 봤어? 봤어? 봐봐, 봐봐. 나안 봤어. 내가 찍었는데. 봐봐, 라고 <웃음> 아 보라고. 여기서 습할래네 아들. 그래서 내가 잠깐만, 내가 잡아 올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웃음> 이거. 아 지금 웃음 주네,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웃음> 우리 진주에서 아니 형님. 아니, 아니. 형님이래. <웃음> 나 글지 <그지? 웃음> 형님 됐어요 <웃음> 아, 여러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우리 진주에서 야. 멀리까지 전주로 오는 아니 아니님하고 또 우리. 차차차차차. 또 우리 훈니 양님, <웃음> 우리 훈니양님하고깨끗으로 방문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저 행복 충원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방 방에...